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내 일만 이렇게 투자해 주는 게 맞나? 지금 콜록시 콜라보 록시 자스가 어. 오늘 제가 얘를 확실하게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공격력을 좀 빵빵하게 맞춰줘봤고요 물론 생명력도 좋게 해줘가지고 왜냐면 얘가 뭡니까? 지 공격력 비례로 몇턴 동안 아군에게 보호막을... 시 먹고 이거? 너무 많이 썼나 요즘? <웃음> 자, 잠깐만 기다려봐 A few moments later A few moments later 자 일단 성물이 완성이 되는 날까지 기다렸어 성물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성물이 아, 지가 부여한 보호막 효과 걸려있는 아군 영웅 바피감 20%가 있어요 지금 얘 어떤 스타일이냐면 종족불명 아군에게 지가 전투 시작시에 자기 공격력 200% 만큼 보호막이 씨워지는데 그게 아군턴 시작시 마다 매턴마다 보막이 쉬워집니다. 그렇다보니까 매턴 보막이 있는데 이 보막이 막 많이 기대하면 안 돼. 툭 치면 부서지는 정도야. 근데 사, 상대가 뭐 전체기가 없어서 단일기 쓸 때도 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아군 중에 보막이 안 깨진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아군은 공간 20% 증가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자 덱은 이렇게 한번 짜봤고요 어, 누가봐도 그냥 종족불명 덱으로 딱 짰는데 일마가 들어가있다 자 콜록시와 페멀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자 어떻게 되나 처음에 보호막 발동 됩니까? 한번 보자 차크닥와 신기하다 그럼 보호막이 셋다 있으니까 공간 20번? 어, 야 잠깐만 이거 선턴 잡으면 난리나는 거 아닌가 이거 바로 한번 때려볼게요 자 공간이 공간이 20% 증가한 상태입니다. 자, 13만 7천 쑥 톡톡톡톡 12만 2천 자, 한번히저써줍니다 바로 슉 벅슈컥! 벅슈컥! 벅슈컥! 빠크탁! 27만 아닌가? 음... 야, 필로 써볼까? 야, 이 정도 보호막까지 받은 상태면 필로 쓰면은 정당하지 않을까요? 자, 일단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핫피감 20%도 있고요. 보호막이 어느 정도 견디나 봅시다. 어! 야, 이 정도면 보호막... 준수하지 않냐? 방금 저, 정도, 저 정도면? 각팀 보호막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자 요정도 됐고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원수 폭발 써야 되는데 자 이제 기절 일어나고 난리났대 팍팍팍팍팍 14번 관통 저, 저, 저, 저, 저, 우와 1 9만 일만 에키드나보나 잘 치는데? 잠깐만 에키드나야 니가 좀 나갈 때가 된것 같아 이제 에키드나야, 버프만 더럽게 많고 자식 뭐 하는 게 뭐, 뭔데, 니가, 자식가 어? 저 빼. 자, 어? 와, 씨, 녹았다. 야, 졌나, 이거? 자, 야, 잠깐만. 이번 판못본 걸로 하고 필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필로와 함께 왔다. 어, 주고 저거? 야, 오랜만에 보는 뭐, 희한, 뭐고, 희한한데. 자, 좋아요. 일단 요걸로 팝팝팝 치고요. 아, 필로 풀스택은 안 되겠다, 그지? 풀스택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상관없어. 파바바하고, 공간 20%까지 더 증가됐기 때문에. 파 팍, 팍, 팍! 자, 디버프 쌓이고 있구요. 자, 이거 아 괜찮던데, 아까? 20만 나오네, 그래도 이거. 자, 갑니다. 빡, 빡, 빡, 빡! 37만. 어, 공간 20% 증가한거 맞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스탯 예, 한번 눌러가지고 확인을. 아, 잠깐만! 내가 실수했구나. 음? 처음부터 공간 20%는 아니네. 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군 턴 시작 시에 자신이 부여한 보호막 효과가 남아있는. 아, 첫 턴의 보호막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은 되는 거가.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이씨, 뭐고 어떻게 됐노? 맞나? 오케이. 와, 뭐, 잘 들어갔다. 오케이, 이마 저, 그거요? 어? 원소 마, 많아가지고 좀잘 들어갔고, 자, 이거 한번 보자. 차차차, 어, 집어만이고 쏙! 보보보보 이렇게. 음. 자, 그 다음 놀라운 점. 예, 필각도 있다는 거. 정말 필살기 지금 무서워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되거든요. 파, 파, 파 해주고, 워터볼, 워터볼 팡! 맞제? 필각 당하는 거 맞제? 어, 야, 필각하면 진짜 성물 뽑았는데 킬딴거 아니야 방금? 아니, 내가, 아, 어 맞아. 어, 일단 내가 좋아하는 공격력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있다면, 일단 아, 여,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우와 10, 10만. 10만. 와, 십만, 십만. 와, 야필러가 십만 하는데, 십만. 빠빠빠빠, 구만 구천. 여, 제 관통, 관통덱을 잡아야 되나? 미시한 덱기 나왔네 이게. 어? 와, 아, 와, 클났다. 후턴를 냈을 때, 그 아, 아니, 내가 이거 보고 싶었어요. 예, 클랑 아니고, 봐봐, 딱후턴는좀 그래도 보호막부터 치고 시작하는 거야. 잘합니다, 클났다. 생각한다. 아, 지금 잠깐만요. 왜또 이걸 생각을 길게 했을 딱 봐도 찌밥 자석들이 아니야. 자, 바로 이제 필러, 필러를 때리고 있구요. 필러 수십부겠네, 보니까. 형님, 잠깐만요. 아 자, 봉 돌리기 시작했구요. 자, 우리는, 음, 어... 아, 요렇게 가구요. 요렇게 갑니다. 자, 더블 임팩트. 더블 임팩트. 싹, 팍, 팍, 팍, 팍. 72,000. 아, 나이스. 아, 네. 자, 번통! 툭툭툭툭, 1 6만이 봉돌리고 있다 보니까 아한번 갑니다. 빡빡빡빡 빡, 빡, 빡, 빡. 2십만보막은 다시 치긴 쳤고요. 그래도 야 지금 이 정도 되게 사람이랑 아니, 이 정도 어디야? 지금? 제막이아 아, 깨지고요. 그래도 프로미노스 하나 정도는 막아낸 정도. 아, 큰틀났다 힘들었지. 아. 아, 연매라, 진짜, 우리, 진짜, 이거.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될까? 낙석이거든, 낙석. 아, 낙석 풀린다. 야, 이게 지금 연매 참 무서워요. 예. 필각 있으면 뭐해, 임마. 도발 끌고 있으면 필각 하지도 못할 거면서. 하나, 아, 아 낙석, 낙석.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내가, 내가 때려줘. 아, 세 개, 지금 낙석인데. 아, 아이가? 아, 맞지? 뭔데? 되게, 아, 이제 낙석 떨어지고, 진정한 마력으로 풀었고, 맞네. 어. 뭐, 어떻게 되겠노? 죽지 뭐. 예. 자, 그래도, 우리 보, 와, 막 야, 염메라 치바, 마 어? 우리 보막 보여줄까, 한 번. 어? 쾅! 살졌다 어, 자, 열었습니다 예, 요거는, 이게 뭐찐니뷰야찐니뷰 뭐, 지가 보막 읽고 막 읽어봤을 땐 대단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 콜라보 애들이 막 연맬, 얼티밀 형님 잡고 이래도 그것좀 이상하잖아? <웃음> 눈물이 날것 같지, 갑자기? 어, 나 기사대기 한대 맞은 것 같아. 왜냐면 지한테투자 많이 했거든, 지금. 15, 15 만들어줬어. 팔찌랑 반지를. 생명력도 14.3, 14.4 14 정도 맞춰준 상태고, 올 각인에다가, 아이고, 뭐고 또 만났나, 이거, 이래 무서워요, 진짜. 뭘 그래, 나한테? 야, 이거, 나,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 좀 무서워. 일단은, 자, 그 그냥, 그냥 쓸걸 그랬나? 그냥 쫄아가지고 다니기로 썼어요. 예, 쫄았, 약간 쫄았어, 내가. 쫄아가지고. 와, 진짜 미쳤네. 아니, 연맬이. 아니, 그, 페멀의 메커니즘이 연매를 잡기가 참 그렇네, 진짜. 저거, 자꾸 껍질이 세개 있고 이래가지고, 디버퍼 풀리 잡고 이러니까. 아, 야, 필로를 써야, 써야 되나? 누구를 쓰는 게더대 아, 헷갈린다, 이거. 자 어쨌든, 좀 약간, 원소 폭발은 좀 지금 한 번, 아, 몰라. 좀 때려봐봐. 하여튼, 대충 비슷한 것 같다. 힘들어왔다, 저 자식들. 체위부터 뽑고, 야 AI인 AI한테 쥐쥐 매는 거 보니까, 그, 대충 알겠지? 어, 오늘 영상 결론 대충 벌써 나오죠? 아, 보막이 상당히,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데. 좀 봐봐, 보막 이 칩, 칩 단단하지? 보막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엄마나. 좋네. 붙고 야, 붙는다. 붙는다. 야, 필살기 되나? 우리, 야, 한 가자. 한번 가자. 아, 차단이네? 괜찮아. 차단이라도 간다, 우리. 그냥 써! 아이씨 와! <웃음> 일단, 얼티비 형님 퇴근은 시켜드렸고, 이게 원소폭발이아니나잖아그 지금. 와, 제약 많네, 진짜. 이 <웃음> <웃음> 아, 잠시나. 아, 답답해. 와! 와, 개찌앞자 숙이네, 이거. 사라져버리야. 자, 오, 그걸 보막, 어, 보막, 이거 하나 막아냈다. 매턴마다 이거 하나 막아내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나쁘지 않지 않나? 자, 궁검 만들었고요. 자, 절망 피해. 어, 또 컨텐츠가 또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네. 야, 이거 보막 왜안씌웠어 이번에? 야, 쟤왜 보막 지울자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고 AI님 고맙습니다. 보막 때려주고 계시네. 너무 고맙고요. 야, 쟤왜 이번에 보막기 혼자 치고 있었지 내가 모르는 개념이 또 있는 거야? 뭐 무명 버프랑 중복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혹시? 아닌데 무명 버프 못 받았는데 방금. 아 먹혔구나 이 새끼. 어. 아, 잠깐만 욕할 뻔했다. 아 얘한테 먹혔구나. 아이고 참 하지가지 한다. 이래가지고 언제 죽일래 애들을. 죽일 수 있나? 쾅! 이번엔 좀원소도 많고 하니까 소중한 되겠지? 쾅! 그렇다, 정말. 그래도 이 정도는 치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치겠다니까? 내가 왜 그렇게 과투자를 해줬, 해줬을까? 아, 그러죠 내가 과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과투자를 안 하겠지, 그지? 어, 어, 잠깐! 이거 좋다. 야, 색깔상 좀 좋지 않냐? 이렇게 되면? 완전 초록색이, 파란색이 있는 천사댁을 만나. 이 괜찮지 않을까? 천사대 킬러 네 결론 났다 자 보자 이렇게 되는거라어 천사대 킬러야 이거 자 D 좀 박힐걸 바바바 하고 번둥 바바 18만 자 이번엔 좀셀수 있어요 푹푹푹푹 <목> 39만 다지아부네다지아라 어, 그래요 어, 다지아라자치 봐바 치봐고망못겠다 야, 이거, 이한명 보막 못 깨는 순간,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공간 20%에요. 보막 못깬 친구. 죽는 수가 있어, 너가. 어, 여궁 나오겠다. 야, 야, 야, 야 좋아. 야, 좋아. 오늘, 이번에, 자, 한번 가자. 자, 아이스클 브레이크! 두두두두 15만 8천. 관통이라는 거. 자, 이거, 나온다, 한 번. 꽉, 꽉, 꽉, 꽉. 봤지? 두명킬딴 거야. 한 명이 부활 뽑은 거고. 두킬 나왔고, 구, 궁 간다, 이 궁. 야, 보막도 있는데, 이거 막을 자신 있어요. 자, 저, 못 봐. 못 봐. 오이씨, 기제 아니지? 어 없어 지금. 어, 어. 일단 이제 보막을 좀 대기 주고요. 그 보막이라는 게 보통 저 정도면 팀이 그런 보막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네. 우리 이마 이거 저거 콜록시, 콜록시 보막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수업, 소... 뻑. 야 방금 저거 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12만... 뭐지? 내가 뭘 본거지? 자 우리 못 본걸로 하고 <웃음> 자 삼성기 한번 봐야지 여러분 자, 삼성 간다 워터벌. 워터벌 뿅 10만 10만 필딱이요 핏가기 필딱이면 10만이고 마마마방너이 <웃음> 자식 앞으로 보지말자 아니 아니 아니야 아자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뭐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아이디어 있으면 예예예예 예를 투자를 좀 많이 했잖아. 우리 한, 하나만 더 뽑을까? 뭐뭐 뭐 아이디어 <웃음> 댓글 좀 남겨 주세요.